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 그에 관해서 이제 저희 경험을 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한때는 소원이 이제 전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중국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어, 배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는 게제 소원이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배부른 게 어떤 분들은 많이 먹으면, 어, 속이 부득기고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뭐, 어, 많이 먹어가지고 그 포만감이 제한테 이제 행복을 불러오는, 어, 그런, 어, 먹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소화 안 된다는 사람 자체를 전그 단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리고 저녁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 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배가 쑥 꺼져 있고 또 아침에 뭐라도 또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어, 나이가 드니까 <웃음> 진짜로, 어, 많이 먹으니까 좀 어떨 때는 좀부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젊었을 때는 뭐, 뭐든 이제 많이 먹었죠. 먹었는데, 어, 이제 뭐 이렇게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음식이 이제 예전 같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 먹는 방법을, 어, 제 경우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이제 그걸 한번. 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어~ 어떻게 드시는가를 갖다가 어~ 우리가 일단 먹어야 살죠. 근데 이제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잘 먹는 게 어~ 뭐~ 비싼 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잘 먹는 게 아니고 어~ 내 몸이 어~ 충분히 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흡수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먹는 게 어~ 저는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먹는 이제 방법은 어 저는 잘 밤에 어 예전에는 이제 잘 밤에 뭘 많이 먹었는데 어 요즘은 이제 잘 밤에 어좀잘안 먹습니다. 어 이제 잘 밤에 이제 배가 부르 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밤에 좀 잠도 잘 깨지게 되고 좀 약간 부득끼게 되고 어로 충분한 어 그런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잘 밤에는 어 차라리 배가 고픈 게 낫지 어, 배부르게는 절대 안 먹는다. 이제 그게 어,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어, 좀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도 용어 하나는 첫 번째로 좀 참고를 하,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자두 번째 이제 저는 아침에도 뭐제집국집 가가지고 아줌마 밥한걸더 주세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데 요즘은 이제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습니다. 뭐 이제 꼭 그저 밥을 먹어야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간혹 이제 좀 저녁에 이제 약간 제가 좀 적게 먹었다든지 뭐 배가 약간 고픈 상태에서 잠이 자면 아침 되면 아무래도 뭐가 먹고 싶죠. 그러면 가볍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시락국이라고 그죠? 시락국에다가밥뭐 이렇게 조금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뭐 밥에다가 뭐 이렇게 김치 중에 저 앞에 가면 4,000원짜리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침을 가볍게 그것도 조금 남깁니다. 그걸 다 이렇게 먹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는데 이제 보통 때는 어 저는 이제 아침을 어느 정도로 가볍게 먹는 거 아니 야구르트 있죠. 이제 우리 유원플러스균으로 만든 야구르트 어 요만한 거 이제 한통 정도 먹고 어그 다음에 그어 그 저기 뭐라 그럽니까 과일 이제 요즘은 이제 밀감을 제가 많이 먹는데 밀감을 이제 한 10개 정도를 갖다 가믹스에 갈고 거기다가 이제 아몬드나 이제 금가류 뭐 이거 저 호두 같은 거 이제 그런 거한 서너 개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고그 정도 먹고 나면 어 아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어 몸에 뭐 이렇게 그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일을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은, 어, 대단히면 가볍게, 어, 저는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하루 중에 한 끼는, 어, 저는. 조금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보통 이제 정심을 이제 어잘 먹는데, 어 정심은 좀 푸짐하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정심을 어 또뭐잘못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정심이든 저녁이든 한끼 정도는 어좀 푸짐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 푸짐하게 먹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잠자기 전까지는 되도록 이면 이제 물만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발효식초만 먹는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속을 좀 비우고 어, 조금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잠을 자는 게 낫죠. 근데 보통 정심을 어, 푸짐하게 먹으면 뭐 저녁까지 뭐부득이게갈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한끼 정도는 좀 푸짐하게 먹고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고 그러면 어 못먹어서 옛날에는 못먹어 병이 생겼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달이지, 어, 약간, 어, 배고프게, 약간, 어, 부족하게 먹는 거는, 어, 그렇게, 어, 뭐, 건강에, 어,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 한두 끼안 먹는다 해가지고, 뭐, 홀쭉해지고 그런 게 전혀 없죠.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이 살이 이제 워낙 이제 있다 보니까, 뭐, 큰 이제, 그거는 못 느끼는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셔야 됩니다. 어, 영양, 영양이 부족하다. 이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조금 절제를 하고 해가지고 어, 충분한 영양이 어, 내 몸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로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이어트를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인체는 이제 일정한 영양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칼로리 또뭐 단백질이니 뭐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게 충분히 들어오면 음식이 대한 식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든지 뭔가 이제 딸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 음식을 한번 목단 하게 되면 이제 식탐을 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드실 때어 가볍게. 조금 소화가 잘 되고, 어, 그 하게 드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영양소가 이제 충분한 거, 그 제가 아침에, 어, 이렇게 과일 주스만, 이제, 과일만 믹스해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몬드나, 어, 호두 같은 걸한 서너 개 정도 넣음으로 해가지고, 어, 부족한 그런 영양소들을 거기다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뭐, 아몬드나 이런 거는 마트 가면 요즘 깨끗하게 포장돼가지고, 요 팝니다. 요한 통에 뭐 많은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호두 같은 것도 돈 그렇게 얼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어 여러분들이 사놓고 어뭐 회사에서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를 하게 되면 어 너무 막 이렇게 식탐하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 이게 어 제가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이제 뭐 장이 뭐 지가라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장에 보면 특히 대장에는 이제 엄청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생물이 있지만 어 장내 있는 미생물들이 제일 종류도 많고 또 양도 제일 많고 또 하는 일도 제일 많습니다. 개들이 이 개들이 어,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내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식물성입니다. 동물성보다도 식물성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 좀 좋아하는 음식들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어, 좀, 뭐,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또, 걔들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영양분들도, 어잘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뚱뚱한 사람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뭐, 100kg, 뭐, 1 0 0 뭐 107까지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 이제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살이 이렇게 쪘는데 어떻게 영양실조냐? 어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 자.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근데 네, 그기에 제가 공감을 했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어, 그리고 좀 영양가 있는 것,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면서도.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을, 어, 조금씩 골라 먹었고, 어, 그리고 하루에, 아, 오늘 요 정도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은 섭취했다 그러면 저녁에 이제 제가 뭐 억지로 뭐꼭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 옛날에는 함께 안 먹으면 내 평생 다시 못찾아먹는다 해가지고 기어이 먹고 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어, 이제 식탐은 안 내죠 그래 조금 조금씩 먹더라도 어 영양분들을 어 골고루 이제 내가 좀 섭취를 했었을 때 그것도 소화 잘 되게 어 이렇게 균들을미생물들을 넣어서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발효 시켜 가지고 어 섭취를 했었을 때어 오히려 식탐이 덜해집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살도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비싼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잘 먹는 게 아니고 어,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음식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어, 그때 그때 딱 적절한 시간에 어, 충분한 어, 영양소들을 소화 잘 되는 러런 영양소들을 어,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거 그게 저는 어,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새벽에 오늘도 지금 새벽 4시 반 정도 되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모자 어, 머리가 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컨셉을 잡아 가지고 모자를 썼는데 이제 오늘은 노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잘 먹는 거그 어, 개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 이 어떻게 하는 게잘 먹는가라는 걸잘 어,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생각을 어,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면 어, 음식 보는 어, 그이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어, 음식을 찾아 먹고 또 그렇게 자녀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권하게 되면 어, 그 사람들이 어, 건강하게 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어. 뭐, 이렇게, 제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건강에 뭐큰 그거 문제 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모자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